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셨으니 chos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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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승받으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 독생자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 I'm g n a l i t e